그래서 <웃음> 옆집에 멤버가 살고요. 이집구멤버가 삽니다. 타이밍구인잘먹이 친구가 잘 먹어. 이 친구가 무섭다. 이친이 없던건데? 계속 이 계속 누르네. <웃음> 으이씨, 독립 시끄럽게. 누구세요? 어머. 네. 안 마치 그 기생충의 <웃음> 그, <모습 같아서. 웃음> 그 모습 같아서. 어, 맞아. 어머. 아이고, 어머. <웃음> <잘 먹고 웃음> 오. 오. 너희 얼굴이 <웃음> 재밌어 라고 <웃음> 어, 뭐야? <여기야? 웃음> <맞아. 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역시 코너링이. 어? 여기야?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아 아웃.